안녕하세요, 조시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벌집 꿀 준비해봤어요. 먹방분들이 많이 먹으니까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.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엄청 달고 갔다. 너무 다르니까 달아서 뭘 준비했어요 이 하나 큰 거만 먹는데 배불러요. 오, <웃음> 너무 달아서 목이 찢어진 것 같아요. 와, 볼집이 안 씹어져요. 그래서 씹는데 콩처럼, 콩처럼 많이 생겨버렸어요입 안에. 그런데 너무 맛있었어요. 너무 달아요.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 안녕.